오늘은 도스 스팀다리미를 갖고 아이들 사용하는 장난감을 살균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전원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제 예열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 불이 초록색 불로 바뀌면 예열이 끝난 겁니다 시간은 약 1분 정도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열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열이 완료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초록색 불로 바뀌고요. 어, 전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보이시는 것처럼, 소리가 나죠? 뚜루루루 하고 나는 소리가 펌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물을 빨아 올리는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스팀이 나오게 됩니다. 어, 뜨겁네요. 스팀이 나오는 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누르면 요거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스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카메라로 보이나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자 이제 아이들 베개가 어, 땀에 자주 젖죠. 이러한 베개 같은 것도 보이시는 것처럼 눌러주시면 네. 요 버튼을 어, 누르고 계시면 나오는데 요 스위치 아래 있는 부분을 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계속 연속으로 발, 어, 이렇게 스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 청소를 해 보겠습니다 어,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베개가 젖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팀으로 쭉쭉 해주시면 어, 살균 소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팀으로다가 살균을 하는 거니까 화학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어, 건강하게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 사용하는 장난감도 살균이 필요하죠. 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대주시고 어, 뒤집어만 주시면 돼요. 아, 특히 이제 유아들은 이런 장난감들 많이 사용하죠. 이런 틈틈이 들어가 있는 어, 침이라든가 어, 기타 어, 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살균 소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살균 소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넣고 끓일 수도 없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소독해 주시면 돼요. 또 장난감도 소독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엄마들 그 아이들 사용하는 젖병 같은 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맨날 물에다 끓일 수도 없고. 어,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 하실 때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한 번씩 살균해 주시면 물로 헹구고 살균,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살균해 주고,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살균해 주고, 예. 이런 부분들. 틈틈이, 어, 손이 들어가서 세척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스팀 다리미로 보이시는 것처럼 살균을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장난감도 마찬가지죠 장난감도 소독 살균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위생적으로 가지고 놀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형 같은 것도 어 아이들이 수시로 입에 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빨기 힘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들고 살균 소독을 해주시면 좀더 위생적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스팀 살균기를 사지 않으셔도 저희 도어스 스팀다림이 하나로 집에 있는 침구류라든가 장난감 기타 살균 소독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살균 소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약 240mg의, 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도면 어지간한 것들을 살균소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유아들 사용하는 책 있죠? 책도 걸레로 닦으면 좋긴 하지만, 걸레로 닦기 힘들 때는, 요런 식으로다가 살균소독을 이제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이들 신발. 어, 어른들만큼 뭐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하진 않지만, 요런 식으로 대주시면, 안쪽에 살균 소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네. 자. 도어스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여 장난감이나 친구류, 아이들 베개 같은 것들을 살균 소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용 후에는, 어, 전원 스위치를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스팀이 멈췄죠? 스팀이 멈춘 다음에 바로 대지 마십시오. 뜨겁습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꺼주시면 예 도어스 핸디형 스팀 다리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